이 언니야는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주고요 누구한테 간섭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싫어해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이 언니야는요 어, 남자에 만나도 오래오래 못 가요 남자 있으면 요 되게 귀찮아요 이 언니는요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이분왜 결혼을 여게까지안 했을까요? 이사람 외로운 사주예요 음. 원래는 이 사주가 안 그늘이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 5살입니다 선생님 올해 좀 목표가 네네. 있으신가요? 기도터? 저만의 이제 기도터를 네.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어디, 네네 어디 지역이 저는 지금 남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저희가 오늘 사주 한번 가져왔어요. 여기 이모야는 이렇게 보니까 겨결안한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사주가 있잖아요. 예술도 해야 돼. 그림이도 이렇게 막 그려야 되고요. 이 사주가요. 예술 이쪽으로도 뛰어나고요. 춤도 잘 치고요. 춤, 춤. 어... 춤추는거 되게 좋아해요. 이 언니야는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언니야 보니까 배가 고파. 맘마야를 못 먹기 있네봐. 이렇게 자기 맘마야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 엄마가 야 관리 많이 했대 그렇게 해서 이분왜 그 결혼을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이 언니야는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주구요 누구한테 간섭 당한거 싫어해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싫어해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이 언니야는요 어, 남자에 만나도 오래오래 못 가요 남자 있으면요 되게 귀찮아요 이 언니는요 남자같은 성격이에요 이 언니야는 밥을 못해 찌개같은 거 끓여주고 이런 거 못해 이 언니는 근데 이 언니야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 그래 사람들이 뒤통수 쳤대 촉관이 많이 해야데 사람한테 이 그리고 돈이 야도한 개도 없죠 있잖아 있잖아 올해 내년에 간대을 들었다 그래 상처 많이 받았죠요 사람들한테. 맨날 해놓고 좋은 소리 한 개도 못 들었죠. 그럼 현재 상태는 좀 어떨까요? 그래도 다시 복귀해서요 옛날처럼 활동을 못해요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연예인이에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걸로 먹고 살았다 그래요 음.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그래요 활동이 뜸했져요 조금 이렇게 다시 비춰지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시 활동은 힘들다 그래요 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다 내려놓고 다 귀찮아요 이제 그런 거 보니까요 다 이제 싫어요 돈이야 때문도 <웃음>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어요 아, 아까 선생님이 금전이 좀 없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돈 관리 잘 해야 돼요 돈이아가 뒤통수 맞아서 믿었던 사람들이 돈다 뺏어 어갔어요 아, 음, 그거 관리만 잘하면 근데 노후까지 잘 먹고 살까요? 돈이 아예 뭐 노후까지는 어, 없는 게 아닌데요 이 엄마는요 네.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기가 팔랑기예요 기가 팔랑기예요팔랑기 음. 이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럴 거예요이 엄마에는요 아, 또 당해요 또 당해요 선생님 옛날 가수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 시대는 YHOT 뭐 아니면 어, 옛날에 소방차 이런 거? <웃음>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맞아요 옛날에 네네. 엄청 유명했던 가수예요 김한선씨 아 그래요? 김한선씨 아시죠? 누군가? 난 차라리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거 부르는 사람 맞아요? 김한선씨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네네. 초창기에 네. 음원 정산이 어. 13년 동안 어. 영원. 최근에 이승기 씨도 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김한선 씨도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네. 노예처럼 일, 일만 시킨 거 아니에요? <웃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근데 김한선 씨가 왜 그러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거를 이모가 관리를 했으니까 이모 믿고 그냥 준 거죠. 그러면서 뭐 이거 달라고 뭐 명세서를 나한테 줘라 이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했으니까. 결혼을, 선생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이사람 독신주의자야 자기가 남자한테 피해를 주기 싫은 거야 앞으로도 그러면 혼자 사시겠지? 이사람 외로운 사주예요 음, 원래는 이 사주가 남편의 그늘이 없어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할 하나도록. 거는 여기가 올해 수, 내년 수까지는 관제에 휘말려요 그니까 자기가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승기 씨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법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멘탈을 부여잡아야 본인이 거기에 승소를 하지 않 그러면 왜냐면 증거가 이렇게 딱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좀 법적인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죠.